조건부서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부서식으로 B2셀과 C2셀을 더해서 172하면 색깔을 주는 조건부서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범위를 A2셀부터 C5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상단에 홈탭에서 조건부서식 새 규칙을 눌러 주시고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를 선택해 주시고 수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는 B2 셀을 선택했는데 B2 셀이 달라비 달라이면 여기에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가려면 숫자 앞에 2가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B 앞에 달러가 있으면 75, 89, 65, 98까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죠 B에서 C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엑셀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B를 고정해 주셔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는 처음에 값을 선택되면 A2셀이라고 가정하면 다음 칸으로 다음 칸으로 아래 칸이죠. 아래 칸으로 차례대로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칸이 되면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B를 고정하지 않으면 알파벳 C열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에서 반드시 B열을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B의 값과 더하기 C의 값을 더할 건데 여기도 아래로 값이 내려가야 되니까 숫자 앞은 달러를 지워 주시고 이제 이 값이 172하면 서식에서 채우기로 색깔을 주시면 되겠죠. 확인 확인 주시면 170 이하인 행에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값은 값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색깔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170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값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170을 초과하지 못하면 색깔이 들어오게 됩니다.